일단 다시 꼬리를 떼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해주고 주고 살짝 빼주고 여기 보시면 참고로 여기 홈이 살짝 나있는데 아주 꽉 들어가진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세게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빼서 살짝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빼주라고 하네요 여기 빼주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접어려가지고그 <웃음> 다음에 여기 부분을 여기 부분 이렇게 열어주고 잠깐 스커트를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잠시 팔을 어주고이 부분을 밀어서 이걸 빼주라고 하네요. 빼지나?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지네요. 상당히 쉽게 빼집니다. 이 부분이 관절 부분이고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되는 형태로 되네요. 의외로 쉽게 빠지고 쉽게 들어가서 고정이 됩니다. 여기다 스커트를 올려주고 빼면 그냥 이렇게 쉽게 빠지네요. 그리고 다시 넣을 때도 그냥 딱 하면 요런 소리 정도 나고 다시 가동이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빠지거나 그런거는 없네요. 해주고, 다시 올려주고 이제 아까 열어뒀던 파츠 부분을 닫아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다시 닫아주고.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요렇게 해주고 아까 변신 대처럼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레일이 있는데 이 기믹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안에 이 구멍에 올렸을 때 여기 사이 이 여기에다가 이게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록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주라고 하네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로 이, 이 록을 잘해줘라 보면 살짝 또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해서 이 까만색 여기 그서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조금 빡빡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소리가 돼서 여기에 룩이 걸린다고 합니다. 좀 부러질 것 같기도 한 느낌인데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열어서 해주고 손은 형태가 이 손은 이제 아이고, 이손 자체가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이런 형태로 맞춰주라고 하고, 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파츠로 쓰는데 일단 이렇게 해주고 두부를 살짝 조심해서 꺼내줍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여기가 잘못하면 끊어질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하고 아마 이제 이게 제이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맞추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합체는 두부 상단은 요렇게 되고 아까 했던 다리 다리는 다시 이렇게 해서 다리는 아까처럼 다리가 좀 끼기가 조금 불편한데 반대구나 다리 낄때 여기 여기 동그란 부분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이렇게 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끼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하반신은 설명서를 보니까 열어서 접어주고, 이게 다리가 되니까. 이것도 열어서 돌려주고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열어줬으있까 여기도, 열어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어주라고 하네요. 이렇게 또. 변신준비는 완료 파츠는 변신 파츠는 이렇게 다리 다리 옆에 부착되는 곳 두개 그 다음에 상반신 이 되겠습니다 다관을 꺼내서 한번 합체시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조금 복잡한데 어, 일단은 다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간 지금 여기 무장된거를 빼야되니까 나는 빼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칼을 빼고 캐논도 빼주고 캐논도 빼주고 여기 보면 그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여기 이 어스라이너 파트를 이렇게 양쪽에 열어서 이제 이카옹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난관인데 처음에 전번 영상에서는 이게 너무 부러질 것 같아서 못 열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이거를 열어서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해주라고 하네요 똑같, 똑바로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해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 뒤쪽에 여기 두부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수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 부분부터 아, 반대쪽이었구나. 머리를 보면 여기 김이게 이제 여기 록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다리를 맞췄고, 그 다음에 카운도이 보면 이쪽에 록이 있고 이쪽에 이 록을 여기다가 해주면 됩니다. 이 하는데, 이제 위쪽을 하고 좀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도 그럼 이렇게 다리 부분은 완성, 이게 은근히 조금 힘드네요. 음. 완성된 부분이에요. 다리, 뭐 이제. 상반신을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 상반신을 시도를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서 머리가 여기가 눌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눌릴 때 최대한 눌리지 않게 잘 해주라고 안 써있긴 한데 여기가 눌리는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살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인트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상반신이 설명서에 보면 이 어스라이너 여기 조인트 여기 이홈 부분에 여기 이제 카옹 변신했던 카옹 상반신 부분에 이제 여기 이, 여기 있는 이 까만 조인트 이 까만 조인트 두 개가 이제 맞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구멍 네 개에 이제 여기 카옹에 보면 여기, 이 조인트가 맞물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쉽지는 않네요 아까 변신할 때그래 열심 일단 설명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GX 다간 그레이트 다간 GX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GX 버스터는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여기 박스에 나온 이 포즈, 이 포즈는 이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꾸 실패를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재시도를 해볼 예정이고. 여기 설명서에 보듯이 합체를 할때 어스라이너 뒷부분에 고정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씌워주면 이렇게 이 뒷부분을 보면 어스라이너 여기를 고정시키고 나서 이제 위에를 고정시켜주면 조금 더 수월하긴 한데 이게 약간의 무게중심이 살짝 안 맞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여기가 살짝 이쪽 이 고정되는 데가 살짝씩 뜨더라고요 저는 얘가 지금 제가 잘못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무게중심이 약간 언밸런스해서 자꾸 앞으로 쏠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옹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본체가 상반 카옹 상반신이 이제 위에를 덮는 형태다 보니까 이거 애니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제 몇번 구동을 해 보니까 이게 살짝 이쪽으로 앞에 가면 여기 어깨와 이게 걸려서 좀 불안하고 이것도 빡빡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하면 이제 여기가 다 가지고 이쪽과 이쪽 관절 여기 가슴 부분과 여기 어깨 부분이 다 가지고 좀 불안하고 그리고 합체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자꾸 뜨더라고요. 이게 합체할 때 여기를 눌러서 카옹을 여기 연 가슴 부분에 딱 탈착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려고 하면 여기가 자꾸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이쪽 부분이 자꾸 이렇게 탈착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로포션은 굉장히 좋네요. 카옹도 옆에 있고. 나운도 요렇게 그 그래도 정정면면 가지고 노는 용이 아니고 이제 디스플레이 용이기 때문에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으 한쪽으로 무무너워서이워서이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한번 제대로 DP를 해서 카옹과 다간까지 한번 쭉 DP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제가 가진 모든 다간 시리즈를 한번 꺼내서 DP를 해봤습니다. 박스는 지금 카옹과 다간을 해놨고, 이게 카옹 박스 뒷면이고, 앞면은 카옹으로 그려져 있는데, 깊피할때 다간과 카옹 박스를 해봤고, 카옹은 이제 부속품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다간 합체할 때, 뒷면은 저렇게 메인이 카옹이 아니고, 이렇게 그레이트 다간이 되어 있습니다. 카옹, 다간 박스를 치워보고, 카옹 박스 앞면을 이렇게 해봐도,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카옹도이렇게 DP를 해놨고 참고로 요거 어스 버스터는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한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GX 버스터를 했을때 어 지금 애니가 어떻게 애니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이 안나지만 이렇게 반대로 갯슬링을 앞쪽에 해 두고 뒤쪽으로 해도 양쪽 다 조립이 되게 수 어, 만들어져 있어서 그 점도 좋더라고요. 앞뒤로 취향대로 바꿔서 낄수 있습니다. 포즈 성공을 했는데 한 손으로 들면 좀 이렇게 계속 이게 무겁기 때문에 버스터가 하고 그래서 뒤손 한 손은 마지막 손을 이렇게 받치는 형태로 해놨고 다간은 이렇게 토마호크 카옹 무기 토마호크 도끼와 이제 다간 소드 두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먹은 이제 이렇게 쥐는 주먹 이렇게 줄수 있고 여기 중간에 홈이 파져있는 주먹이 있는데 설명서 카옹 설명서에 써져있는 걸 보니까 어, 다간 엑스거를 사용해도 되고 카옹 엑스거를 사용해도 됐고 양쪽 아무 부품이나 사용해서 무기를 껴도 됩니다 라고 어, 써있으니까 저처럼 여러 대 구매하신 분들은 혹시 잊어버려도 카운 부품이나 다간 부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다간도 세워주고 다간 한명더 있고 무기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어스라이너는 이제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DP를 해봤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지금 안 맞는 이 불량품은 구스마일에서 새 거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저는 다간을 두개 샀기 때문에 어스라이너가 추가로 <웃음> 두 대가 더 오겠네요. 그리고 GX 버스터는 이제 다간 Z 모드 할때 쓰는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해놨고, 어, 다간 X를 하나 더 샀으면, 다간 Z 모드까지 해서 이렇게 쫙 DP를 할수 있었, 있었을 텐데, 일단 다간은 두 대, 카옹은세 대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DP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지금 저기 안쪽에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건 이제 이렇게 DP하고 영상 찍는 용으로 일단 DP 해놓고 사진, 기념사진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대씩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박스에 다시 넣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옹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껴놨는데 사자모드 할때 여기 여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무기를 그냥 이렇게 껴 놓을 수있더라고요 저는 dp 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가오가이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마이트가인 나온다고는 하는데 가오가이거도 꼭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